조건이 두 개인 걸 다시 설명하면 되죠 조건이 여기서 한 가지 조건들은 커피 복숭아 배 사과라는 카테고리고 두 번째 조건은 강남 1매장과 두 개인 거예요 강남 2매장 거를 연달아서 이렇게 하래요 강남 1매장 2매장 그세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강동 매장 이 그러면 내가 썬프스가 이렇게 한줄 있는 게 알아. 이 범위에 서비스를 써서 이렇게 여기를 채우려고 그래. 강남 1매장, 2매장, 강동 매장 이렇게 세 군데에서 각각 팔린 것을 만약 이거를 개별적으로 한다면 필터를 몇번 해야 돼.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한 칸, 몇 개의 칸이 있어. 15개 칸이 있죠. 15개 칸마다 다 계산할 거예요. 자피벗 테이블에 있는 거 갖고 블로그기를 한번 해볼게요. 피벗 테이블에 있는 거 블로그기를 하려고 그래. 브이로그 컵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피부 테이블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자 피부 테이블에 열수를 열, 열 한번 해볼게요 1번, 2번, 3번, 3번, 4번 이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찾아오라는 게 뭐예요? 강남 1매장, 2매장, 강동 매장에서 커피, 백, 복숭아 이걸 해오라는 거죠? 전체 범위가 탐색 범위를 여기서 이렇게 입력해준다고 끝까지 입력해준다고 봤을 때이표 전체에서 이 테이블 전체에서 불러오긴 하면서 첫째 칸 자. 라면 나오면 두 번째 칸에 강남 1매장세 번째 칸에 강남 2매장, 네 번째 칸에 있는 게 강동 매장이라는 숫자를 넣어 주면 돼요. 위로급에서. 자, 그럼 그렇게 해 보려고 그래자. 보세요. 커피를 찾아와라 했는데 여기서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 서 아래까지 쫙해 갖고. 여기 전체 중에 F4 하고 커피 강남 1매장이두 번째 칸에 있어. 그 숫자 2를 넣고 두 번째 칸에 있어서 2라고요. 강남 위매장께 나왔어. 근데, 이거 카피해서 이렇게 붙이면, 강남 위매장께 나와요. 근데, 강남 임해장까지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수식을 카피해가지고 붙이면, 여러 개로 수정을 해야 돼. 첫 번째, N2로 바뀌면 안 되죠. 찾는 게 뭐야? M2죠. 그니까, 이 M이 바뀌면 안 돼요. M이 바뀌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처음부터 F4를 눌러가지고, M에, M, M 앞에 달러가 붙어 있어야 돼. 처음에 수식 입력할 때. 일단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카피해서 붙이면 전부 다 강남 1매장 값이 나와 왜 그래? 이 숫자 안에 2가 돼 있죠? 이걸 내가 바꿔줘야 돼 여기는 2고 여기는 3이야 여기는 4야 알겠어요? 그럼 2, 3, 4, 2, 3, 4. 피버 테이블에서 찾고자 하는 거에서 2, 3, 4 강남 1, 강남 1, 강남 1, 2, 3, 4 이거 잖아요브이로그 p 자체가 2 여기 숫자가 2 여기는 여기는 3 이렇게 바뀌어야 돼. 그래서 카피해서 붙이면 돼. 자, 이게 v 이 o o 으로 하는 거예요. v 루 o 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걸 할수 있겠어요? 피벗 테이블 돌려놓고 이거는 하는데 여기서 불러오기 자체가 v 이 o o 의 마스터가 아니면 불러오는 자체가 너무 힘들어.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없어서 2, 3, 4를 바꾸기가 귀찮아서 어떻게 해놨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했던 방법은 이렇게 2, 3, 4를 위에다 써놔 이렇게. 연달아 쓸수 있잖아요. 여기서 1, 2, 3, 4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콜럼이라고 그랬죠. 콜럼에 13이네. 빼기 12. 그럼 1, 2, 3, 4가 돼. 이렇게 해놓고 아예 여기다가 2를 쓰지 않고 요거를 불러와라 이렇게 한다고. n1에 2가 있잖아요. 이걸 카피하면 내가 속에 수안 바꿔도 n1, 5, 1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자동으로 돼. 그러니까 열몇개 있는 거를 이렇게 해서 불러와. 그럼 수식 한번 써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해놓으면, 저번에 우리가 했던 거 수식 한번 써요. 여기다. 처음에, 여기서 요거 하나 해가지고, 한번 해서 그냥 이렇게, 이런 방법을 썼다고. 알겠어요? 우리 하려는 건 이거 써니프트 랄라. 혹시 이거 카피해놓고, 여러분 비교하라고 내가 복사해놓은 다음에 여기다 할게요. 자. 얘를 여기다 붙여 놓고 여기다 갈게요. 이게 지금 브이로그를해 놓은 거예요. 여기다 할 거예요, 지금. 해 볼게요. 썸 익스 하고. 이리 갔는데 매출액 있는데 합산 F4 하고. 그다음에 카테고리. 여기서 카테고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g 3 4단 F4 하고 나서 커피가 커피 배 복숭아 다 M이죠. M. m M이, M열이다. M 을 고정시킨다. F4를 하나, 둘. M 달라 M 해 놓고 매장 명 여기서 이렇게 쭉 F4 하고 나서 강남 1매장 강남 일매장 N2 O2 P2 이렇게 해. 첫째 줄이 있는 거죠 거기다 F4를 E에다가 N2 이렇게 두째 줄이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끝난 거야 이렇게 알겠어요 입력 끝자첫 번째 조건 매, 컵, 카테고리 중에 커피 두 번째 조건 매장명 중에 영업점 중에 강남 1매장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 해놓고 나서 여기 여기 하면은 끝 이렇게. 이 위아래 숫자가 여기 피벗 테이블 VLOOKUP 불러온 거예요. 이게 피벗 테이블에서 구한 거고 이게 내가 직접 구한 거예요. 숫자가 똑같아. 조건 1, 조건 2. 이게 합산할 거. 이렇게. 달러달러가 어디에 붙어 있나를 잘 보세요. 구구단표 가지고 혼합 참조했던 거 있죠? 그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중간 중간에 빵이 있겠죠. 0 한번더안파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여기다가 내가 에버리지로 바꿔볼게요 에버리지라고 하면 뭐냐 피벗 테이블에 데이터 는이 합계 있죠 여기가 기본 값 필드가 합계로 돼 있죠 써으로돼 있는데 이거 값 필드 설정을 평균으로 바꿔봐 그럼 개별적인 모든 칸이 그래서 평균적으로 얼마씩 팔렸는 대로 바뀌어요 전체 합산으로 한 거고 처음에 거는 이거는 평균으로 바꿔버려서 값이 그러면. 여기 보면, 값이 밖에 있는 걸알수 있어. 라면 438791, 4 3 8 7 9 평균 값으로 지금 밖에 있어요. 불러온 값이 위아래가 다르죠. 여기를 내가 평균 값으로 바꾸려고 하면 여기는 에버리지로 바꾼다. 에버리지. 똑같은데, 과로 안에 끈을 똑같이 놔두고, 이름만 에버리지, 함수 이름만 에버리지 푸스로 바꾼다고. 그럼 에버리지가 돼요. 되는데, 뭐 하나가 이상한 걸알수 있어. 여기서 왜 에러가 뜨죠? 내가 수식 오류 중에 0으로 나누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평균을 계산할 때뜬금 없이 이런 에러가 나온다. 왜 그랬어? 평균값 계산을 못한대요. 이게 0인 거거든. 아예 존재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나누기 개수가 0인 게 돼버린 거야. 합산도 0이고 개수도 0인 거야. 이렇게 에버리지푸스를 하다 보면 이런 게 떠. 이러면 되겠어요? 남겨두면 안 돼. 그럴 때 쓰는 게 if 에러라는 함수야. 이렇게 오류가 나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강제적으로 바꿔. 그게 ifError라는 함수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바꿔봐. 방금 여러분들이 처음에 sum으로 이렇게 했다면 sum으로 해놓은 거에 이름만 바꿔요. 함수 이름에 sum 대신에 앞에 Average로 바꿔봐. 그럼 똑같으니까. 괄호 안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놓고 에러가 나오고 일단 해보세요. 이렇게. 그럼 에러 아닌 칸들은 숫자는 밑에 거, VLU 거 불러온 거랑 숫자는 똑같아. 근데 0으로 불러오면 될 것을 얘는 0이 아니라 오류 났다고 떠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중간중간 오류가 나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야 4개 값이 빵빵빵빵인데 이거는 없다고 나오는 건데 자 어떻게 이걸 바꾸냐 그때 쓰는 게 if e r 인데 if e r r 라는 함수는 요거 전체 있죠 요거 전체를 괄호로 넣어 이렇게 괄호로 넣어 놓고 수식올치 때 괄호로 이걸 넣어요 괄호 에 넣어 놓고 앞에 함수 이름이 ifError 만약에 러가 뜨면 이런 뜻이에요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요거요 부분 전체가 에러이라면 내가 하라는 대로 뒤에다가 이렇게 표시하는 거 이렇게 표시해라 이거예요 그냥 0 지금 현재는 내가 이렇게 0으로 만들고 싶어 네? ifError라고 쓰고 괄호 열고 이 부분 처음에 썼던 함수 그대로 놔두고 하는 거예요 다시 명하는게 아니라 그대로 괄호 안에 넣어버리고 수식 편집장에서 얘가, 그래서 에러가 뜨면 0으로 표시해라, 이런 뜻이에요. 에러가 아니면, 원래 계산한 값이 나오고, 에러인 경우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에러였던 경우만 0으로 강제로 바꾼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값은 이거지. 00, 이거 얘들이 00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if error라는 함수예요. 이것도 2007 버전에 처음 들어온 함수예요. 그전에는 저게 없을 때는 매우 복잡했어요. if 함수를 쓰고, 어쩌고저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그냥 에러이면 이렇게 처리하고 아니면 원래 있는 값으로 하라. 이게 A4 에러 함수. 이거는 알아둬야 돼요. 매우 유용한 함수예요. 어떤 식으로도 내가 알고 있는 에러가 뜨고 있어. 그 에러들을 강제적으로 모든 케이스에 다 그냥 0으로 만들어버리거나 없애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요.